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19일 이후 드디어 3월 12일 개발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편지에선 3월 17일날 적용되는 내용과 앞으로 나올 예정인 콘텐츠 및 적용 내용들을 총2 5가지 항목으로 나와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월드보스레이드 프리시즌이 시작합니다 먼저 프리시즌 한정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리시즌 한정으로만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경규 시즌에서 프리시즌에 대한 보완을 통해 가능한 많은 유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이 처음 월드버스 프리시즌은 50명의 상위 랭커들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단 프리시즌을 한다고 합니다 각 서버의 대표로 선발된 유저들의 치열한 한판 승부는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승리한 서버는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강력한 보상과 함께 서버에도 별도의 버프가 지급됩니다 지금도 루나트라 필드보스를 잡으면 서버 버프가 생기는 것처럼 이 월드보스도 잡게 되면 버프가 생기는 것 같네요 자 현재 이미지처럼 이렇게 월드보스 매칭 서버 목록이라고 해서 총 3개에서 5개 랜덤 서버가 잡히고요 여기 서버 이름을 보니까 이 뒤에 붙는 번호도 다 랜덤으로 만나지는 것 같네요 같은 1번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전체 있는 전 서버 랜덤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현재 신규 서버 2개인 라시트하고 카마우스가 현재 전투력 전체가 좀 낮은 상황인데 과연 이두 개의 신 서버를 어떻게 보완해줄지 이두 신규 서버를 위해서라도 이 월드보스전은 전투력을 이제 평준화시키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맨드 모드가 나올지는 이제 정규 시즌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두번째 길드 퀘스트가 생깁니다. 이거는 저번 내용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길드원드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길드 퀘스트 콘텐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길드가 성장함에 따라 수행할수 있는 퀘스트가 늘어나고 퀘스트 완료시 다양한 개인 보상과 함께 길드원 전체가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길드 경험치도 얻게 되고 주화도 주는 것 같고 여기 퀘스트 정보에 이제 개인 보상과 길드 공헌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퀘스트 내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 보이네요. 뭐, 네임드 처치, 뭐, 20마리 처치 이런 거, 길드원끼리 같이 파티하거나 레인드 돌다 보면은 금방 깰수 있는 퀘스트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규 몽환의 틈이 생깁니다. 야수의 시면 1과 야수의 시면 2가 생기는데, 이제 50만 전투력 위의 전투 지역이네요. 그리고 신규 몽환의 틈이 나온 것은, 이제 새로운 정화수인 신화 정화수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새로운 전설 치력 영웅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저 몽환의 틈이 열리고 나서는 이제 올전설 그리고 이제 신화에 도전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클래스 스킬 슬롯 추가 한개 자 스킬 슬롯 한 개를 추가해 총두 개의 클래스 스킬 슬롯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규 클래스 스킬이 한 종씩 또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 개만 슬롯에 넣어 서 쓰기에는 되게 클래스 스킬들이 애매했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넣어서 쓴다면은 확실히 이제 클래스별 특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매지션을 하는 유저로서 이 쉴드 넣고 아니면 힐을 넣기에는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슬롯이 두 개로 생기니까 하나는 힐 하나는 뭐 쿨타임 감소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면은 조금 시너지가 나올 것 같네요 다음 다섯 번째 신규 장비 슬롯 추가 2종 신규 장비 슬로두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신규 장비는 루나트라 지역의 정해 몬스터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으나 새롭게 또두개가 추가되네요 아 이거 장비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획득처가 루나트라 정해 몬스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이제 자동 사냥할 시 이제 정해 자리도 이제 싸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 강화 주문서 추가 상위등급 장비 강화 시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신규 강화 주문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 저주받은 강화 주문서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되고요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는 강화 성공시 강화 레벨을 최소 1에서 최대 3까지 증가시킵니다 저주받은 강화 주문서는 강화 성공시 강화 레벨을 마이너스 1만큼 감소시킵니다 자 이거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있는 주문서인데 과연 이 주문서 사용시에도 똑같이 아이템은 파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아이템 실패시 파괴는 되겠죠 마이너스 1만큼 감소 이게 꼭 있는거 봐서는 5강 안정가에서 쓰기보단 4강에서 이 축복받은 주문를 통해 최대 7강까지 놀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여러가지 7강을 준비한 다음에 한 번에 10강 8강 9강 도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 탈것 동료 소환수 다시 뽑기 기능 추가. 특정 탈것 동료 소환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웅 등급 이상 획득 시 같은 등급 내에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게 해당 예시 이미지고요 이렇게 영웅 등급 위에 여기 다시 뽑을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마크 새로 생겼고요. 아마 중복으로 떴을 때 이제 컬렉션 채고라고 다시 뽑기 기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중복이 있어야 전설을 도전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전설까지 가지고 계시는 가금러분들을 위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신규 탈권 및 수집 효과 자이 부분은 소환수 수집 추가될 때 이미 예상을 했죠 근 생각보다 빨리 탈 것도 나왔습니다 신규 탈여 8종과 수집 효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8종은 일반에서 영웅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각각 8종인지 아니면 일반 영웅 다 합쳐서 8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순위권 특전으로 나온 외형 탈 것들이었죠 이거지? 근데 이게 색깔별로 다른 거 봐서는 이게 등급별로 새로 추가될 탈 것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건 그냥 예시겠죠? 얼마나 다 똑같이 생겼을 리가 다음 아홉 번째 영웅등급 반지 제작 레시피 추가 희귀 등급 반지와 영웅등급 반지 제작서를 재료로 영웅등급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제작 레시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희귀 등급 반지와 영웅등급 제작서를 재료로 쓴다고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우리 영광, 신뢰, 명예반지를 재료로 넣는다는 소리죠 이것을 넣어서 새로운 영웅 등급 반지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영웅 등급 반지에는 모든 종류의 영원석을 장착할 수 있는 영혼석 슬롯 3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희귀 반지는 영원석을 장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영웅 등급 반지에서는 영원석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격력을 챙기기가 굉장히 힘든 게임인데 이거는 반지에 무조건 힘의 영혼석 다들 장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마력 부여는 공격력이죠. 기존 희귀보다 영웅 등급을 올랐으니까 이 영웅 등급 반지는 무조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희귀 등급 반지가 기존에 10강, 12강 찍으신 분들은 과연 이 재료로 넣을 때도 이 강화가 전승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영웅 등급 영강짜리 반지가 나오는지는 직접 반지가 추가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브이퍼 싱크페이. 이제 PC버전으로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도 게임 종료 없이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V4 PC버전을 플레이하면서 동시에 V4 모바일 버전을 실행할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한 상품은 V4 PC버전에서 즉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의 내용은 PC버전에서 구매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PC버전을 이용하면서 뭔가 패키지 같은 거 구매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PC버전 접속이 끊기게 되는데 여기서 끊기지 않고 두 개가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된다 이 말인데 결국은 결제는 모바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모바일 창에서 새롭게 뜰 창인데 여기서 V4 보싱페 n 로 들어간 다음 내가 원하는 패키지를 구매 후 상품을 받은 순간 이제 PC버전에서도 동시에 받아진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PC버전 자체가 배타고 아마 모바일 게임이라 원래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나 보네요 다음 1 1 번째 필드보스및 성물 쟁탈전 일정이 변경됩니다 성물 쟁탈전이 진행되는 오후 1 1시에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필드보스, 성물쟁탈전 및 신규 추가되는 월드보스 레이드 일정을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에 포함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또 시간이 변경돼서 조금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11시에 했던 성물전은 솔직히 피로도가 심했죠. 밤 11시에서 12시 거의 이제 하루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때 제일 빡시게 해야 되는 컨텐츠인 성물쟁탈전이 있다 보니 좀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나왔습니다. 이 점을 수렴해서 이제 전체 시간을 앞으로 조금 더 땡긴 건데 자 한번 볼까요? 기존에 있던 이 보스 시간들이 이제 9시 10시에 있었잖아요. 전부 다 1시간씩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한번 볼까요? 기준도 조금 달라졌네요. 기존에는 이제 허상의 파르비니아 루나트라까지 전부 다 9시에 있었는데 이제 변경된 후로는 환각의 브로카이스까지 8시고요. 이 파멸의 아르토만부터는 그대로 이제 9시로 진행됩니다. 다른 점은 이제 디눅스, 오만의 디눅스, 좌절의 루스칼이 10시에 진행됐던 게 9시로 오면서 이제 상위 랭커 라인인 허상부터 이제 좌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보스 중 이제 하나만 참여할 수 있겠네요. 그외 나머지 필드 보스들은 이제 8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이렇게 한 시간에 몰리게 됨으로써 조금 더 마석 파밍이 조금 힘들어졌겠네요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신규나 복귀하시는 유저분들은 아마 마석 파밍이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추천은 높은 등급의 마석을 주는 보스부터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루스칼, 브로카이스를 먼저 채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중간 투력이신 분들은 이제 파르비네아, 허성의 파르비네아 먼저 채우시고 나머지 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성물 쟁탈전은 기존 화목토 오후 11시에서 변경되는 시간은 화목토 오후 10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과 달리 이제 8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쭉 달리게 되겠네요. 그리고 새로 추가될 월드보스 레이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로 변경됩니다. 12번째, 아이템 획득 메시지 개선. 루나트라 지역에 다른 서버 유저분들이 획득한 고등급 아이템도 아이템 획득 메시지가 나오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서버에서 누가 뺏어 먹거나 할때 이제 누가 먹었는지 이제 서버별, 서버별로 이제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비어 있는 시간에 이게 뺏겼는가 안 뺏겼는가 체크할 수 있게 되겠네요. 1 3 번째 창고 기능 추가. 창고에 아이템을 보관할 때와 동일하게 두번 터치로 아이템, 찾, 아이템 찾기도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와이 부분은 저도 엄청 불편했던 기능이었는데 이 패치는 굉장히 편의성 좋게. 것 같습니다. 14번째, 채팅 신고 기준 완화. 현재 의도적인 채팅 신고로 인해 자동 채팅 제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에 의한 채팅 제재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광고, 욕설, 도배 등 유저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채팅 내용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제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제가 있는 라츠 서버에서 채팅에 의한 제재 이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필로한 기준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갑패친 것 같고요 열다섯 번째 대량 제작 시 일괄 제작 기능 추가. 대량으로 제작을 시도하는 경우, 제작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개선을 위한 한 번의 캐스팅으로 일괄 제작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매우 공감하던 물리 제작이나 그외제작주로 만들 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제작하는 동안은 채팅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멍때리게 되는데 이제 한 번의 제작으로 개수가 그 여러 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저의 의견을 잘 방영한 것 같고요 열여섯 번째 신규 서버 대결 이슈 런칭 이후 첫 번째 신규 서버가 업데이트되고 한 달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분들의 지속적으로 플레이해주고 계신 덕분에 대기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팀에서는 여러가지 솔루션을 준비하여 대기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의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없도록 대기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뭐 4월 5월 이렇게 쭉쭉 갈수록 대결은 좀 점차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17번째 길드 엠블럼 심볼 추가 소속 서버 및 다른 서버 유저의 이름을 간략히 표시하더라도 길드 엠블럼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심볼 8종을 추가했으며 이후로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어 이렇게 8가지 새로운 심볼이 생겼고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어, 이, 어 이거 이거 새싹표시는 뉴비길드에 딱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눈에도 확실히 띄고 딱 봐도 어 뉴비길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째 스킬 특수 효과 옵션 설정 기능 추가 수백 명의 인원이 모여 진행되는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때 발생되는 캐릭터들의 특, 스킬 특수 효과로 인한 시각적 피로도가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게임 설정을 통해 스킬의 특수 효과 표시를 온오프 할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 부분은 옵션에 이펙트를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거 굳이 온오프를 또 추가를 해줬네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픽 가서 이펙트 설정을 없애버리면 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아 맞다 맞다 대신 제 캐릭터도 같이 이펙트가 약해져서 밋밋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수 효과를 온오프 해준다 했는데 아, 이게 설마 제 캐릭터도 같이 오프 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나오게 되면 은또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위치 기억 이동 개선 페이지별 저장 개수를 15개로 확정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필요했죠 특히나 V4처럼 이렇게 네임존 보스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은 별로 없거든요 보스별로 다 등록하기도 벅찬데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보자 페이지별 다섯 개가 늘어났으니까 총 25개 칸이 새로 생겼네요 이 부분도 이제 전부 다 새롭게 등록해서 네임들을 챙겨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위치를 지역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위치 지정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 내가 지정한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확실히 옛날에 기억해놓고 까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지역 지도에도 위치 기억 버튼이 추가되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지도에서 직접 클릭한 다음 바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나 봅니다. 야, 이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원래 항상 캐릭터가 직접 그 지역에 간 다음 위치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추가되면은 이제 월드맵에서 이제 직접 그 위치를 클릭한 다음 저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패치네요 와 이거는 마음에 든다 진짜 자 20번째 아이템 선택형 상자 기능 개선 복수계 선택형 상자 일괄 사용 시 실수로 한 종류의 아이템을 최대치로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설정된 기본 수량을 최대치를 한 개로 수정했습니다 아이 부분은 현재 선택형 주문서 상자 지금 이벤트로 뿌리고 있는데 한 번에 20개 50개를 동시에 봤습니다 이때 실수로 잘못 누르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방지하고자 무조건 한 개로 이제 바꾸는 것 같네요 어 이런 경우 묶음으로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 일일이 이 맥스를 다 눌려야 되는 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나와 봐서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21번째 필드보스 체력 상향 관련 자이 부분은 뭐 조금 내용이 긴데요 제가 미리 읽어보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아까 필드보스 시간이 앞당겨졌죠 앞당겨지면서 이렇게 한시간 안에 많은 보스들이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신규 유저분들 혹은 복귀 유저분들 기존 유저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마석 파밍이 힘들고 유비 분들 같은 경우는 보스 한 마리조차 잡기 힘든 상황을 개선해드리고자 필드보스의 체력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석 관련은 길드 던전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판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좋은 쪽의 패치입니다. 영웅까지는 어차피 랜덤이니까 뭐 자신의 운이기라도 하지만 희귀 같은 경우는 꾸준히만 참여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은 꾸준히 참여해도 올 희귀 찍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이 패치를 통해서 길드 전전 보스 체력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이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째 비텐 구원, 허상의 구원, 보상 상향 각 서버 그룹의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극단적인 서버의 경우 20만에서 30만 전투력의 유저분들이 사냥을 하기 매우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예, 제가 볼 때는 통제에 관련된 얘긴것 같습니다 특히 신섭의 현재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던데 서버 나오기 초반에 뭐 비탱고원 입구에서부터 뭐 사냥을 해서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막는뭐 그런 통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 분들이 인지하고 이제 바뀌는 것 같네요. 루나트라에서 다른 서버의 전투 등 이슈로 플레이가 어렵고 비텐고원의 적정 전투력 적역은 상대적으로 보상 효율이 낮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비텐고원과 허상해고원 일부 지역의 보상과 경험치를 상향 조절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비텐고원과 허상해고원 최상위 사냥터에서 몬스터 처치시 상금 영웅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앞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비텐고원 30만 지역을 아무리 노력해서 잡아봤자 아프기만 아프고 경험치도 작고 아이템도 안 뜨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냥터죠 반면에 5만의 평량 30만 지역은 경험치도 배로 높고 똑같이 아프지만 보상도 짭짤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똑같이 보상을 올려준다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상금 영웅 장비 아마도 지판슈의 영웅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잠사 루나트라 잠사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텐 공원에서 충분히 집 판슈를 얻을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된 카페치로 생각합니다. 다음 23번째 이벤트 던전 황혼의 땅 황혼의 땅이 3월 24일 화요일 점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투력 20만에서 30만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5만의 평야 좌절의 속과 동일한 컨셉의 이벤트 던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차원의 경계에 있는 황혼의 땅 차원분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맵에 보시면은 바트라에 있던 부분이 몽환의 틈으로 바뀌고 원래 있던 몽환의 틈에 허문의 땅이라는 이렇게 칸이 생겼네요 이 해당 지역은 이제 오만과 좌절에 가지 못하는 유저분들을 위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상도 똑같은 걸까요 동일한 컨셉이라고 했는데 오만과 좌절을 가는 이유는 보상 때문인데 과연 이 이벤트 던전에서도 똑같이 진판슈가 나올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경험치는 이제 똑같이 줄것 같죠 레벨이 높더라도 전투력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을 위한 그런 패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 24번째 영웅마석 상자 제작 레시피 추가 이것도 3월 24일날 점검에 추가될 내용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마석을 중복으로 획득한 경우 영웅마석을 재료로 영웅마석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레시피 가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 필드보스나 네임드 몬스터를 잡으면 은 마석 상자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웅마석들은 거래소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마석 패키지를 통해 마석 뽑기를 통해 나오는 영웅마석은 이제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복 영웅 마석이 뜰 경우 이패치되는 영웅 마석 레시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다른 영웅 마석을 얻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 같네요. 이 부분 동안 이제 마석 패키지가 지금 개똥이라는 패키지로 지금 인식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패치를 통해 개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가 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예정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아처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아처가 생각보다 이제 고투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연계이뭐 해피 등등 많은 이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젤 문제가 약합니다 초반엔 몰랐으나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냥 효율 네임드 PK 등등 아처가 굉장히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검토할 것 같네요 그리고 드디어 말이 많았던 자동 사냥식 나오는 일반 영원석을 등급별로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 애초에 드랍을 얻는 거는 일반이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을 꺼두는 게 이제 잠사할 때는 아이템 먹을 확률 더 높겠죠. 동료의 임무 결과로 획득하는 아이템을 창고로 바로 맡길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던 거고요. 매번 하루에 접속하자마자 뭐 동료로 받는 이, 이 제작 대로를 치우기 위해서 매번 창고에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서버 결드를 적대로 등록하는 기능이거나 채집 제작 개선 어, 이 부분은 아직 여러 레시피 추가하고 효율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스튬 시스템 어, 이 부분은 신규 클래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마지막 캐릭터인 쌍검의 장검 캐릭터 뭐 일명 뭐어쌔신 캐릭터다 뭐 쌍칼 캐릭터다 이렇게 말 많은 캐릭터가 하나 남아있죠 지금. 이 캐릭터까지 나오고 나서 코스튬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캐릭터가 나오면서 코스튬이 다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해당 넷게임즈는 전작인 오버히트를 통해 이미 코스튬을 잘 뽑고 만든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코스튬이 왜 늦게 나오는지도 의문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신규 클래스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 이 말로 통해서 아마 마지막 1규 캐릭터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코스튬이 차근차근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코스튬의 능력치가 포함될지 안 포함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 느낌상 무조건 포함될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방향은 뭐 능력치가 안 붙더라도 나왔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안 붙는 쪽은 뭐 어떻게 인게임에 뭐 제작이나 뭐 드랍을 통해 얻게 되면은 더 좋은 방향이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의 개발자 내용들을 봤는데 특히 23번부터는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적용되는 이 17일 날 이 22번까지 싹다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싹다 적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소통 채널에 올라온 내용들을 같이 알아봤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